안녕하세요 조니 살롱 우성원장입니다 오늘은 핑크 발레아주 염색 시술입니다 먼저 우리 고객님은 탈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버진 모발인데 머리가 가는 모발이라서 탈색 작업은 두번 정도 예상하고 시작했습니다 발레아주 탈색은 에어터치 기법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네이프 왼쪽부터 에어터치 기법으로 시술 시작합니다 탈색약을 바르기 전에 호일에 먼저 살짝 바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쪽까지 탈색약이 잘 침투하게 됩니다. 두번 탈색해서 최대한 밝게 빼기 위해서입니다. 탈색약에는 케라틴 단백질을 믹스해서 사용했습니다. 정수리 탑쪽에는 삼각 섹션을 남겨놓고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오른쪽도 아래부분부터 위까지 진행하고 정수리쪽은 가운데로 잡아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탑 표면에는 손불의 염색처럼 가닥가닥 잡아서 탈색 진행했습니다. 겉 표면에 좀더 컬러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왼쪽 사이드 시작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에어 터치 기법으로 진행합니다. 사이드 탑쪽에도 손불의 기법으로 가닥을 잡아서 탈색합니다. 왼쪽이 끝났으면 오른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술합니다. 그리고 열처리를 살짝 해주고 탈색 작업 2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샴푸 후에 바로 염색 진행합니다. 염색은 핑크컬러 7레벨과 애쉬컬러 9레벨을 믹스해서 산화제 3% 그리고 물을 50% 믹스해서 탈색부분에 도포합니다. 물을 믹스하는 이유는 버진 모발에 염색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에 테스트 본후 샴푸 마무리 합니다. 이렇게 핑크 발레아주 염색 시술이 완성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